길을 걸으며 꽃잎처럼 호들게 그대의 눈빛과 내 눈빛이 만나 사과처럼 향기롭게 우 길을 <목소리> 걸으 꽃잎처럼 조들게 그대 는빛 엄마 안을까? 이자유 <목소리> <오우. 목소리> <목소리> 중단이야! 이거 어떻게 말도 안 돼!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나예요! 누구예요? 아이아미. 네, 반가워요! 네, 여기는 제주예요! 제주에서 우리 큰 그림 이야기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14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알려져요. God's promised one is announced. 하나님, God. 맞아요. 한번 볼게요. 저기에 있는 양들을 보렴. 저 양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니? 그들은 목 자야. 그래고 자고 있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밤베들레헴 들판에서 목자 몇 명이 시원한 바람을 쐬고 있었단다 어둡고 조용했지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어 자 넘겨볼까요 짠 밝은 빛 하나가 밤하늘을 비추었고,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해 주었단다. 내가, 내가 모든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그는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뭐라고요 주님. 너희는, 나야야. 예,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헉, 목자들은 깜짝 놀랐단다. 그리고 놀랄 일이 또 있었지. 누구예요? 천사. 천사 엔젤. 엔젤. 예. 와! 밤하늘이 신비와 밝음으로 가득 찰 때까지 천사들이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내려왔단다. 천사들은 다 함께 노랬지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평화, 이를 보고 목자들은 힘껏 베들레헴으로 뛰어갔단다. 목자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구유에 누워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을 보기 원했던 거야. 구유에 누가 누워있죠? 예수, 아기 예수. 맞아요. 목자들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았어. 아기 예수님이 여기 누워 계시구나. j e e z a s Oh Jesus, Cole. 목자들은 웃었단다. 목자들은 알았던 거야. 천사가 말해 준 것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야 누가 태어났다고요 예수 지사 음, 음, 음, 음. 누구예요 여기 누가 있어요 아들+ 아들+ 아들+ 아요아요십사부가 이제 끝났어요 예 이렇게 14부가 끝났어요 다음 15부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새 백성이 부름을 받아요 God's new people are called 아 그래요 새로운 백성이 부름을 받는데요 새로운 백성이 누굴까? 어? 궁금하네 그럼 우리 15부, 큰 그림 이야기 15부에서 나중에 만나기로 할게요. 모두들 안녕!